좌곤좌곤한 기도는 절대 아니었겠죠, 그죠? 외침이죠 그양말부르짖죠 때로는 우리가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바로 우리 앞에 주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기도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뭐꼭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품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또 주님을 느끼고 이런 어떤, 한번의 기도를 하더라도 어떤 모근들의 영적 상태, 오늘 굉장히 다 외로워 보이고 주님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막 그때는 우리가 주님이 멀리계했다 생각하고 주님을 우리 가까이 한번 그렇게 하면 외쳐 부르는 주님 우리에게 와 주십시오 우리 모임 가운데 주님 꼭와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그런 어떤 간절함의 어떤 바램들이 기도 소리로 크게 솟구쳐 나오면 여러분 그 기도의 그 소리로 인해서 우리. 영의 어떤 감정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반응들이 새로워지는 것을 여러분 목장 안에서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아시겠죠? 응? 그리고 한 번씩요 그 로비에 나와가지고요 목님들 손잡고 하면세리 기도 한번 해버렸어요 굉장히 울림이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아, 기도한 느낌이막 막 옵니다 보통 이제 다른 홀은 이 지금 우리 사랑 홀은요 이 기도하기 안 좋은 자리에요 소리가 막다 먹혀 들어가 가지고요 네. 진짜 세게 하지 않으면 이 공간은 소리가 다 먹혀 들어이요이 이 천장 이거는 소리를 다 먹어 버려요 근데 저기 로비에 들어가면 이건 이 천장 아니에요 그리고 저, 저도 또한 군데를 더 만들어 놨어요 저기 무지개홀 저기 또 기도하면 기도 느낌이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소그룹이 기도하기 최고 좋은 자리, 무지경 추, 추천합니다 로비 추천하고 한 군데도 있습니다 카페 세 군데 공통점은 천장, 이게 다릅니다 대, 이, 이게 뭐라 그러지요? 정장노래 네? 예? 뭐요? 예? 텍스트 타임 텍스타일 이건 텍스타일은 소리를 다 잡아먹습니다 조용히 하는데 진짜 좋습니다 아시겠죠 어. 우리 이제 카페를 차라리 이게 했으면 더좋았을것 그런 제 아쉬움 제일 큽니다 너무 잘한다고 쫙 이렇게 하는 바람에 카페가 너무 울리죠 카페 돈이 좀 모아지면 제가 제안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웃음> 이 소음 좀 잡자, 그런 <웃음> 짓을 하려고 하는데 어, 그래요. 아, 울림이 이렇게 좋은 데서 기도하면 그래. 기도 소리가 굉장히 예막 살아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뭐 그런 어떤 환경을 이용하기보다 어떤 자리든 어떤 자리든 여러분들이 주님이 이렇게 들으실 수 있도록 외침의 기도도 해보시고, 그죠 샤우팅도 해보시고 그렇게. 기도도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목장 안에서 하면 기도가 더 흥미로워지고 또 생동감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 목자 스쿨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또 우리 믿음의 언어, 기지의 언어 연습해야죠. 자. 여러분이 저를 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노님, 네 권사님, 네집사님 자, 이 사람하고 또 인사하겠습니다. 불러봅니다. 세이자 그리고 그리고 이, 이 언어가 여러분 톡안 해도 조금 불편, 불편할 수 있지만, 그냥 네 하고 보내지 마시고, 네 집사님, 네 장노님, 그렇게 해서 한번 꼭 보내보세요. 아시겠죠? 네. 냉, 이러지 말고, 냉, 이러지 말고, 냉, 이러지 말고, 언제나 한네 장노님, 언제 뒤에, 알겠습니다, 장노님, 알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고 보내는 건 약간 약간 쌩해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집사님 하는 거하고는 의감이 너무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네, 목사님. <웃음> 그래 그렇게 해야죠. 네, 이게 a u 언어가 살아있 m u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기 g u e s 가 m 죠 됩니다. e s m o k s 게 n i Good c 또 우리 연습합시다. 다시 됩니다. 됩니다. 할수 있어요. 있어요. 해볼게요. 해볼게요. 잘될 거예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효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그랬죠. 네. 자문의 말씀이. 그죠? 그러니까 살리는 언어를 계속 써야 됩니다. 아멘 믿습니까? 살리는 언어를 계속 써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지난주에 청, 그 다음에 지난주에 칭찬받았을 때두 가지 어문을 가르쳐드렸죠. 기억납니까? 네. 하나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영광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주님, 이거 어떨 때 하나님 쓰고 주님, 그거 마음대로 쓰면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네. 네, 그거 너무, 그거 구별하려고 막 신경쓰이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신경쓰지 말고 그냥 하나님 놓으면 하나님 은혜라고 이야기하시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일이나 또 봉사나 그렇게 사역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 따라 합시다.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쓰임 받아 영광입니다. 쓰임 받아 영광입니다. 또써 주세요. 또써 주세요. 이걸 좀 자주 많이 쓰세요. <웃음> 또, 써주세요. 따라, 또 써주세요 또 써주세요 쓰임받아 영광입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언제나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타인의 이제 실수가 있죠 타인의 실수를 이제 느끼거나 어, 그런 것도 경험했을 때자 따라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크게 따라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있죠. 그럴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따라하세요 저는 더, 저는 더 실수가, 많아요. 실수가 많아요 여기 참 좋은 언어예요 아시겠죠? 네, 그럴 수 있죠 저는 더 실수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제 기도 부족입니다, 제 기도 부족입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적으세요 자,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저는 더, 실수가 많아요. 저는 더 실수가 많아요. 제 기도 부족입니다. 제 기도 부족입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타인의 그 어떤 실수 앞에 이런 언어를 쓰면 그 실수한 그 사람도 그죠? 이런 언어를 받게 되면 굉장히 황성해지겠죠? 더 황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런 문화가 교회문화에 되는 거죠. 그죠? 곳이다 잘됐다. 뭐. <웃음> 이게 바로 넣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자 따라합시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저는 더 실수가 많은 걸요. 더 실수가 많은 걸요. 제가 기도 부족입니다. 제가 더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네. 뭐 했는데 좀실수했다 그러면 아유 제가 더 기도 어, 해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넣으면 얼마나 그 분위기가 굉장히. 그 실수한 분위기는 깔아앉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될수 있는데 이런 언어를 통해서 그 분위가 기확 이렇게 재생이 되죠, 맞습니까? 이런 언어들을 알고만 있지 말고 이거 이제 자꾸 우리 입에 이렇게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음? 우리 또 오늘 한 가지만 더 할까요? 그 남을 헐뜯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이런 문화가 굉장히 없어요, 많이 사실. 근데 나을 홀뜯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 크게 크게 해주세요 그분은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아시죠 그분은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슨 이유가 다 있겠죠? 무슨 이유가 다 있겠죠? 네 무슨 이유가 있겠죠? <웃음> 무슨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네, 반응을 일단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홀뜯는말 들었을 때 그분은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무슨 이유가 있겠지요? 어, 그런 거. 바로 그 자리에서 또막 같이 맞받아 쳐가지고, 같이 막 이렇게 또 쉽기를 시작하면, 음, 한 사람 죽이는 것은 입두개세 개면 <웃음> 족합니다. 사람 죽이는 것은. 입세 개만 합하면 한 사람 완전히 골병 만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은혜가 예, 무슨. 그래서 그만 넣었을 때는 일단, 일단 우리 글쎄인들은 무슨 이유가 있겠지요? 또 그분은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그러면은 상당히 좀 객관적으로 우리 가것도 접근할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 열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네. 이런 언어들을 우리 목장에서 많이 그렇게 써 주시길 바랍니다. 자, 손 이렇게 해서 자. 오대사요. 오대사요. 네. 오대사요. 네. 이렇게 손을. 우리 교회는 손을 내려 보시고요. 우리 교회는 기도의 집과 오대 사역이 우리 교회의 일종의 중추 핵심이죠. 포인트. 우리 교회는 기도의 집과 오대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 대 사역. 우리 목자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죠. 오대 사역의 순서는 뭐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게 먼저 한 따라 어떤 게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대 사역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사역? 시작. 네. 목장 사역. 네,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따라하시죠. 목장사역, 힐링사역, 중보사역, 예배사역, 그 다음에 다음 세대 사역. 믿습니까? 네, 그래서 기도의 집과 오대사역.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핵심이에요. 이 사역이 우리 교회를 지금 계속 견인해 갑니다. 우리 교회는 어, 어떤 그, 재직해 이제 전통적인 교회는 재직회 부서가 이제 중심이 되어 이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교회가 주로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재직회 부서는 교회를 이렇게 관리하고 교회를 이렇게 좀 뭐라 그런 이제 역할이고 이제 교회가 활 일어난 것은 사역이 우리 교회를 이제 끌고 나가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조금 차입니다. 이 아시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집과 5대 사역자는 우리 교회를 정말 세워나가는 핵심적인 일꾼들이다. 저는 그 중에서, 뭐,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하면, 자식 세명낳았다섯명낳았고 누가 더 먼저다. 그렇게 이야기는 싫고, 오늘은 목자서쿨이니까. 그죠? 목장사역이 최고입니다. 먼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야 돼. 그 힐링사역도 딱 모아놓고, 힐링사역은 꽃말이다. <웃음> <웃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 맞죠? 예배사이또 모아놓고, 아, 그래도 예배, 예배, 이렇게 나가야 돼. 다음 세대도 교사들 모아놓고, 너는 한 발이 다 그렇게 하면 안되겠죠 다음 세대가 살아야 되니까. 다 이유가 있는, 다 중요해. 맞죠? 오케이, 알시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 어, 뭐,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 목장사에게 목자들이 가장 핵심적인 그룹이라고 보시면 아, 틀림이 없습니다. 어, 그거는, 예, 맞다. 누구나 다, 인정을 저는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다른 이 사역자들은 사실 뭐 서약이니 또언약이니 이런 걸안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 목장 사역이 그만큼 소중하고 아, 이 영혼을 다루는, 그죠? 목은을 다루는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만큼은 서로 약속하고 또 지킬 것을 선을 딱 바운더를 정해놓고 해야 이 사역이 흐트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적어도 1년에 한번 정도는 목자 헌신 서약이라는 이 서약들을 우리가 상기하고 또 정말 주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약속을 하듯이 그렇게 한 번씩 해보면 우리 마음이 마음가짐이 또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리더스쿨 때 마지막 맨첫 페이지에 목자 헌신 서약이다. 그만큼 우리 목자 사약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제가 인정을 해드립니다. 자 한번 제가 조금 한번 읽고 한번 이 서약을 오늘 한번 헌신을 하고 하면 좋겠다 시작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나는 새날기의 목장 공동체 목양을 담당을 목자로 부름받아.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약속합니다. 하나,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으며 목장교회의 목자 요건에 합당하게 목자 훈련을 받겠으며 그 외사역에 필요한 교육을 성실히 받겠습니다. 둘, 나는 교회의 공직인 예배에 정기적으로 출석함은 물론 금요기도회및 목자 모임에 힘써 참여하겠습니다. 셋, 나는 목장을 숨기는데 필요한 목장 모임 목은신방과 목장관리 등 목양사에게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네, 나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님 이거 좀 수정하세요. 나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십의 일조와 감사헌금 등 헌금생활의 기쁨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다섯, 나는 목장사역이나 교회사역에 불평이나 부정적인 은행을 버리고 긍정적인 언어와 칭찬과 감사의 말을 하겠습니다. 여섯, 나는 교회의 모든 영적 리더십에 순종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겠습니다. 일곱,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노력할 것이며 술, 담배 문제나 가정생활 등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나는 목장 교회의 목자됨이 군림하거나 남을 부리는 계급이 아니라 구원받은 감격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숨기는 특권이며 의무임을 자각하고 겸손하게 숨길 것을 다짐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네, 이 정도의 자격 요건에 여러분들이 해당하기 때문에 목자로 여러분 세운 받았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시간에 목자 헌신 서약을 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요거 드시고, 어, 제가 어, 앞부분 앞에 약속합니다 하고 제가 하나 하면 그 다음 구절을 여러분들이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가 둘 하면 또그 다음 읽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예, 이 시간 한번 예, 저 앞에 같이. 우리 아시, 목자 아닌 분들도 같이 해 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다나 목자 아닌데 이렇게 하지 말고 같이 이렇게 오늘 해 보는 겁니다. 자, 손은 오른손은 앞에 쉬고 왼손은 위물 드시고 자, 목자 원신 서약 나는 새날개의 목장 공동체 목양을 담당할 목자로 부름받아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약속합니다. 하나 <웃음> I'm v e 에 정기적으로 출 여섯 네. 일곱 여1 1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목장가족은약 이번 주 셀라이프즈에 이 목장가족은약을 페이퍼 넣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목장 모임 때이 목장가족은약을 여러분 목장에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음. 자 그러면 어, 목자 모건 목자 모건 해서 어, 한번 목자 되신 분들, 또 목자가 아닌 분들은 모군으로 읽어주시고, 저도 모군으로 읽어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목장 가족의 은약, 자, 목자분들 시계세요 목자. 우리는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해 예수 쇠를 주로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모임을 실한 영적 가족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목장 모임에서 초대교회 공동제처럼 순수한 사람과 성김의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위해 때, 때, 않고, 모든,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궁극적인 지도자로 삼고 교제하되 또한 우리 목장의 목자로 세워주신 리더인 목자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를 따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약속한다 무엇보다 모든 상호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의 짐을 지고 증보 기도에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한다. 우리들의 목장 교제를 통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주께서 명하신 성령 충만을 이루기 위해 이를 방해하는 주류사요 불건전한 오락 및 도박, 그리고 교회나 개인에 대한 기방은 일절 금하기로 약속한다. 말씀거도목은 2020년 2월 며칠 모건일동이 은약 하나이다. 그좀 뭐 장난처럼 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조금 진지하게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화내면서 하실 필요 없죠. 잖아 진지하게 네. 그렇게 히트 좀 끄든 앞에 아니면 조금 손풀 좀틀어서좀 해주세요. 아니고 열기가 막 뜨거워져가지고 네. 굉장히 화끈화끈 거립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 주 목장 모임은 목장 가족 은약을 하시고 목장 모임 해주세요. 음. 그럼 이제. 어, 우리 또격주로 하시는 목장은 또그 다음 주라도 페이퍼를 예, 잘 보관해 놨다가 그렇게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목장 행정, 예, 행정 하겠는데자 보세요. 행정의 내용이 많습니다. 이 뭐, 어, 이게 뭐이 뭐냐, 지금 이제 목장 사역이 이만큼 지금 우리가 굉장히 아,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지금 다른 부서 이런 행정이 우리에게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근데 목장만큼은 이런 좀 행정체계를 지금 갖고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잘해 주시고 계셔요 잘해 주시고 계시고 또 오늘도 한번 들어보시고 아 목장 행정이 좋으면 이 행정은 일종의 윤활류 역할을 합니다. 기계로 말하면 기름을 치지면 잘 돌아가듯이 목장 행정이 굉장히 원활하면 목장 사회 전체가 다 리더십으로부터 모금까지 좋은 혜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을 잘 오늘 숙지해서 이 행정을 여러분들도 잘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맨 처음에 행정, 맨 처음에 제가 뭐 넣어놨어요? 목자 보고서 제출을 넣어놨습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밑에 보면 목자 모임 후 목자 사역 보고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필수적입니다. 목자 사역 보고서는 목장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방법이고 교육자와 목원들의 형편을 소통하는 장이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하다. 꼼꼼히 적어서 제출하면 목회적 돌봄이 상의 리더십과 함께 협력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분명히 이것은 아 우리나라 좀 속담에 여기 전혀 안 해당되는 속담은 무소식이 소식이다. 어사님 <웃음> 조용하면 우리 목장 잘 있는 줄 알아주세요.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어,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공공하게 이렇게 보고를 해주시면 굉장히 저도 그렇고 여런 교구 그 교육자님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이게 이제 일종의 소통의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이번 주도 목자 보고서 이렇게 이제 제 책상에. 어, 화요일 아침 되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제가 수요일까지는 어쨌든 이거 두 번, 세번 봅니다. 보고 필요한 사항들 제가 빨간 글 해서 필요한 사항들 체크를 하고 제 나름대로 챙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어느 목장에서 이렇게 목자 보고서 해 놓고는 이거 해달라고 써도 안 했는데 여기 파란 옷사람이 유념해서 보라고 이렇게 표시를 또해 놓은 목자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니까 전화 신방 요청 전화 신방 요청 이게 이제 올라왔어요 사정을 따요. 제가 전화 신방 할까 안 할까요? 당연히 합니다. 이분 두 분에게 오늘 전화 신방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목자님들이 요렇게 해주면 단위 목사와 바로 목원들이 연결될 수 있는 좋은 구조가 돼. 아무것도 안올라오는데 제가 생뚱맞게 전화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교인들은 목사를 전화하면 아이고 내가 주로 그들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 참그 참, 그안 좋은 그런 거, 그죠? 어, 근데 이제 이렇게, 어, 이 목자님이 참, 예, 굉장히 세심하게, 어, 상위 리더십과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목자 보고서를 통해서, 제한테 뭐, 굳이 목사님 이분 좀 전화해 주세요. 이야기 안 하도, 요거 한 장으로 이렇게 하면, 예, 제가 여러분 성의를 보소라도 안 하겠습니까? 꼭 합니다. 거의 합니다. 그래서 참 이런 보고서는 제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네, 그런 이제 보고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고서를 잘 적어주시는 목장이 꽤 많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그분의 참 성의에 반응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이분도 굉장히 빼곡하게 어, 그 목원들의 소식을 이렇게 적고 그래서 보통 성의가 아닙니다. 보면 뭐 날짜까지 있잖아요, 며칠 며칠까지 무슨 치료 결과가 나오는데 척척척하면 그러면 이제 이분 사정을 보고 내가 이분을 만나면은 제가 이제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어, 이번에 수술하신다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보면 그리고어될 겁니까? 이게 다 나오는 거죠. 자동적으로 모양이 될수 밖에 없는 구조죠. 또요 보고서는 어, 청년인데도 이렇게 청년들이 주로 무심할 수가 있는데 아주 생세하게 청년 세가족 상태를 너무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좀잘 적어주니까 제가 세가족을 이렇게 어 돋보기 들여다보듯이 이번에 보고를 통해서 청년 세가족의 소식을 제가 직접 듣게 돼서 너무 참 좋습니다. 아 청년들이 이런 고민이 있구나 청년들이 이런 아픔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들을 수가 있는 거죠. 보통 보고서는 너무 과한 보고서 있습니다. 매주마다 작품을 써제 공개를 좀안 할래, 너무 위화감을 조성할까봐 매주마다 작품을 써서 올리는데, 어우, 어떻게 매주마다 이렇게 작품을 써서 올리는지 예, 기가 막히는 또 이런 보고서도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가 있는가 하면 예, 비교를 안 하겠습니다. <웃음> 어쨌든 예 이거 읽고 나면 예 와, 진짜 예 정말 대단하다. 정말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그렇게 <웃음> 어 그것도 매주마다 포이 다릅니다. 예. 끈을 달고 막, 끈을 달고 막 <웃음> 예. 그거 공개하면 아마 구경 끈이가 아마. 많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그, 그 목장에 대한 굉장히 사랑 표현이죠 이렇게 막 하는데 이 예,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보고서를 볼 때마다 이 목장에 대한 관심이 안쓰지겠어요내 몰라라 하겠어요 이렇게 목장 보고서가 올라오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웃음> 저도 이런 성의는 저도 못하겠는데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해서도 된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웃음> <웃음> 이렇게 이 정도로 안 해도 된다고 안 해도 된다고 해도 계속 이렇게 지금 본인은 예, 그 고집도 참 대단합니다. <웃음> 예, 어쨌든 이렇게 또잡자 보스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우리와 소통이고 또 관심의 표현이고 또 어. 목장사에게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우리 목원들을 연결시키는 작업이니까 그 목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다 공동체가 같이 목사님도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함께 해달라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목자사의 보고서를 잘 활용하면 뭐 다른 거뭐 이렇게 굳이 어 목사님하고 굳이 뭐 보고하고 뭐 전화하고 하지 않아도 소통과 그것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무 좋은 활용입니다. 지 여러분 목자 보고서를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적는 게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그러면 그 목장 식구들 중에 잘 적으시는 분들이 목자 보고서를 쓰면 됩니다. 그럼 목장이 있어요. 목자가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 목자 보고서를 쓰는 서기가 또 있더라고. <웃음> 그 리듬 똑똑한 거라. 그 리더는 나 이게 쓰는 거 귀찮다. 잘 쓰는 거. 잘 쓰는 사람한테 목자 보스를 쏘게 시키는 것도 리더십이잖아, 그죠? 그렇게 요 목장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이 절대 아니에요. 네. 이분은 절대 다른 분이 지집 쓰고 있거든요. 제가 다 알아요. <웃음> <웃음> 전혀 그 없잖아요. 그 자기 그 목원들의 소식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그러잖아요. 이것도 목자가 아닙니다. 네. 그 목자가 너 해라 그래가시켜 지금 이 다른 분. 목장, 부목자가 지금 이런 보고서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o 도참 신기하죠. <웃음> 그래서 매주마다 이런 보고서 제가 이렇게 받으면 굉장히 또 매일 아침에 신문 이렇게 보고 굉장히 궁금하고 호기심이 있듯이 제게도 그런 호기심이 늘 있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t 번 보면 목장 가족들의 경조사를 신속히 담당 교육자에게 알린다 그래서 그렇죠. 장래나 이번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타이밍 놓치면 참 곤란할 때가 있어요. 이게 다 이미 수술 끝나고 내일, 내일 퇴원인데 이제 아 오늘 퇴원인데 오늘 병원에 이분에 참 알리면 굉장히 곤란, 곤란하죠. 그래서 장래나 이번 같은 상황은 <웃음> 타이밍 싸움이에요. 그때그때 그때 바로 우리 교육자님께 특별히 여러분 신속하게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원들의 목회적 상담이나 신방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여러분 요청하세요. 우리 아까 전화신방을 이렇게 요청하셨듯이 또 어떤 분은 전화신방에도 목사를 한번 집에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썩어놓으면, 네, 전 너무 좋아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에네 번째, 교회에서의 오임새는 뒷정리를 책임져 주세요. 우리 교회가 이제 공간이 굉장히 넓잖아요. 청소라든지 특히 냉난방 네. 문당속까지는뭐 필요 없겠지만 전기 거라든지 이제 끄는 거라든지 냉난방 끄는 거, 조절하는 것 이런 것들 목장 모임에서 잘 책임을 져 주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목장 대신방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3월달부터 강구가 제가 교육자한테 부탁을 드릴 건데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목장 신방을 받도록 해 주십시오. 장소는 집이든 교회든 상관이 없습니다. 음식 대접은 부담 갖지 않도록 하시고요. 간단한 다과정도 준비하면 됩니다. 신방 당일 목장 모임이 인도는 단임 목사가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목장 모임을 단임 목사 살필요는나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목원들의 기도 제목만 테이블 위에 미리 올려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 목장 오이면 이번에는 목장, 목사님하고 목좀 나가서 식사을 하면 좋겠다 싶으면 그것도 목장 대신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집에 어떤 집을 만들어서 어, 거기에서 초대해서 어, 신방을 받아도 되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교회에서도 상관이 없고 또 제3의 장소, 그렇죠? 목사님하고 하면 우리 모원들하고 일년에한번 일, 일, 정도는 밥하면 같이 먹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면 여러분 참 좋죠. 그렇게 해서, 네, 좀 해주시고, 어, 제가 살 수도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죠? 그럼 제가 사면 참, 목자가 참, 모습이 조금 난치해지실까? <웃음> <웃음> 네, 제가 살수 있는데 참을 때가 많다는 거. <웃음> 네, 안 그렇겠습니까? 목사님테얻어보면 마음이 기쁘시겠죠? 네, 그렇게 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줄때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섬길 네,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때 네, 감사.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 세가족 목장 파송도 있어요. 자 소속 목장 가족이 전도한 세 가족은 세가족반 수료 후에 일단 원칙은 전도한 목장으로 파송하도록 하되 이성이나 나이 차가 많다든지 그리고 다른 사정이 있으면 전도한 성도와 상의합니다. 교육자가 전도한 성도와 상의 후에 교육자가 소속 목장을 정하여 파성토록하는 이 룰을 어, 우리는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뒤에 페이 보면 요즘은 이제 전도한 이가에서 스스로 등록한 분들이 계시죠. 이분들은 세가족 수료시까지 교육자와 세가족부가잘 살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분의 성량, 그 다음에 이분이 어느 목장에 가면 잘 정착이 되겠는지 그걸 언제나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목장을 교회에서 정하여 파송키로 합니다. 왜 우리 목장에는 이렇게 안 보내주나 그렇게 일을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웃음> 잘해주시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 목장에도 골고루 파송토록 그렇게 애를 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주일 목장 가족 챙기기 있어요. 가능하면 목장 가정과 함께 앉아 예배를 드리기. 네. 앞자리를 사모하게 하되요. 데 앞자리를 사모하기는게잘안될것같아 우리 목자들부터가 앞자리 안 오는데 어떻게 앞자리를 사모하냐 이게, 이게 참 쉽지 않네요.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예배도 앞자리에서 한번 드려보시고 또 뒤에서 한번 드려보고 사이드에서 또 들여보는 거하고 가운데서 들여보는 거하고 완전히 분위기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앞자리 이런 걸 항상 여러분 사모 하시고 식사 시간과 그 외의 시간에 교제 시간을 갖도록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전 가족 출석 주일에는 출석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결석한 가족에게 주보나 설교 시대 등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면, 하면 좋겠죠 네덜번째, 금료성년집회및 기타스쿨에 함께 적극 참여하기 이런 건 정말 권장합니다. 그 다음에 교구목장 안내가 요 우리 교구 안에 교구목장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 교에 등록하여 주일에 출석은 하지만 형편상 목장 모임에는 참석하기가 어려운 가족들은 교구목장에 편성하여 교구장과 교구목양 신방자들이 돌봄을 시행한다. 다목장에 아, 파송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람들 다는 아니거든요 그 중에 몇 퍼센트는 아 이분 그냥 교회만 출석만 출석이 가능하다 하면 괜히 목장에 넣어놓으면 목장도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교구 목장에 일단 넣어놨다가 사정이 되면 목장으로 그렇게 어, 변경토록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교구 목양신방대원이 있습니다 자원하는 권사 또는 집사들로 구성되어서 교구장 우리 목사님이죠. 교구 목사님과 함께 교구 가족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교습자 신방을 지금 정기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1번 보면 목장 선교 및 레윈 헌금 참여가 있습니다. 자, 목장 선교, 목장 가족이 해외 또는 국내 선교하고자 하면 매월 일정액을 모아 교회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50% 정도 지원해서 해당 선교지를 도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장에서 5만원 헌금하면 교회에서 5만원 보태요 10만원 지원합니다. 현재 목장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목장은 다음과 같아요. 혹시 빠진 목장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라아 더 좋은 늘 좋은 친구 무지개 물된 동산 마을 등이 지금 목장 선교에 참여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10월 달까지 이렇게 헌금한 자료들을 참여했어요. 9월 달 하시는 분은 혹시 빠질 수도 있어요? 혹시 빠진 목장이 있습니까? 제가 헌금 통계가 매주 마다 저한테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헌금을 잘 해주셔가지고 우리 선교지에 10만 원씩 그렇게 헌금이 되고 있고 어떤 선교지에는 미얀마는 20만 원이 지금 헌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두 목장이 참여를 해서 근데 지금 선교 지원을 좀 요청한 우리 분 계시거든요 일본의 하정환 박동옥 선교사 방글라데시의 박진아 선교사 등이 있고 우리가 또 앞으로의 탄자니아도 우리 또 김창훈 목사님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도 좀뭐 얼마라도 이렇게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니까 새해에 여러분 목장선교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면 저한테나 교구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선교지를 정하고 그는 다음에 헌금을 해주시면 여러분이 선교지와 연결되어서 그렇게 조금 지원이 가능한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원래 이제 미얀마 그 우리 선교사인 그분하고 연결돼서 단계 선교를 조금 올 여름에 하면 어떻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신종 코로나가 발생돼 가지고 제가 2월달 추진을 하려고 2월달 추진해서 여름에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으로서 동남아 단계 선교 추진하기가 원래는 조금은 쉽지 않겠다 싶어 가지고 원래는 일단 그 부분을 내려놓고 있어요. 아시겠죠?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매년마다 단계 선교회를 지금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뭐 계획입니다. 아, 터키 일단 올래 황정비 선교에서올래 가려고 했는데 안식년 와서 한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에는 아, 터키 예, 와달라고 부탁이 예전부터 있어가지고 거기서 인카운트를 좀 해달라고 우선 부탁을 이번에도 또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쪽으로 단기 선교로 갈 예정입니다 그것도 그 하나님께서 또 열어주셔야 되니까 그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목장에서 레위인 헌금도좀참여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집을 마음에 품고 기도의 집 사용이 전해졌들이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쓰이도록 합니다. 그래서 레윈흥금도 목장별로 참여할 수 있다 뭐 목장별로 만원부터 오만원까지니까이만원도 좋고 삼만원도 좋고 이렇게 기도의 집에 마음을 좀 사시고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선교흥금에 참여하고 레윈흥금에 참여하려면 12번에 보시면 목장흥금 회비제도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목장 모임시에 흥금은 하지 않도록 하되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나 필요시, 목자가 의 필요시 목자 우리 목장은 성교하고 싶어요. 또부제가 필요해요. 또 때로는 친교를 하기 위해서 때로는 좀 분발을 좀 할수 있는 거죠. 그때 목장 내에서 룰을 정해가지고 한 달에 해비를 얼마씩 냈다든지 아니면 이례적 헌금을 목장 내에서 목자의 최종 승인하여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교육자한테 어떤 허락을 필요 없다. 그러나 많이는 하면 돼, 아시겠죠? 엑스가 많으면 이 곤란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나 교목사들이 개입을 할수 있습니다. 조금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부담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부담이 안 되는 범위는 왜냐하면 그분들 교회 헌금을 다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또 헌금에 부담이 되면 안 되니까 그 목장에서 기쁨으로 부담이 안 되는 한해 내서 헌금이나 헤비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1 3 번. 매년 베스트 목장을 선정합니다. 1년에 두 차례, 목장 모임 및 전도활동 등 점수제로 해서 교구 교육자들이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목장 모임의 모델링이 될 만한 목장, 목자를 시상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베스트 목장, 올해도 어, 베스트 목장 상반기에 에, 기대합니다. 어느 장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1 4번 마을 구성민 모임은 마을은 3개에서 4개, 5개 목장이 모여 친교 연합체입니다. 마을은 그 다음에 마을 모임은 분기별로 한 번씩 마을 모임을 권장하고요. 마을장 선택은 마을 목자들이 모여 결정토록 합니다. 그리고 마을 활동으로는 친교입니다. 그리고 경조사 참여. 그 다음에 축하해할 세례 받는다든지 알파수로 함께 축하해주는 것.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주일 축제 예배 특송 및 전도행사 시 마을 갈들과 함께 하는데요. 2020년도 주일 축제 예배 마을 특성을 3월부터 실시를 합니다. 이렇게 격주로 하니까 한 달에 두번 내지 세번 기회가 오겠죠? 여러분 그 교육자님께 꼭 신청을 해 주시고 그래서 모든 마을이 2020년도 적어도 한두 한번 정도는 주일 축제 예배 때 특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번 교구 활동, 교구장을 중심으로 교인 관리 및 마을별 기도 모임 및 목장 모임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 마을별 목장 모임을 하죠. 이 3주마다 마을별 목자들과 교구 목사가 정기적인 모임을 가집니다. 마을별 목장 목자 모임에서 목자들과 함께 오군들의 상황을 점검하고 목장을 위 기도하고요. 목자 모임을 통해서 교회 비전이 목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아마 이 마을별 목자 모임은 우리 교육, 교육자님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체크를 하고요, 많이 활성화되도록 제가 많이 동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 이 마을별 목자 모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17번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 스마트요람 이용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해드립니다. 어, 홈페이지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법, 담임 목사님 줄숙교 듣는 법 나와 있고요, 줄 찬양 듣는 법.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서 단일 목사님 주일 설교 원고를 그대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보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서 목장 예배 순서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꼭 가지지 않아도 교회 홈페이지만 잘 활용하면 여러 가지로 목장 모임을 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것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요람이 아마 이번 주 내로 이제 새로 업데이트가 다 완료가 될 겁니다. 우리 교구별로 거의 완료가 됐다고 제가 오늘 보고를 들었는데 스마트 요람을 모건들에게 설치를 해주시면은 교인 연락처라든지 직분자 가족 또 무슨 사각을 하고 있고 하는 정보를 다그 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흥금 내역까지 들어가요. 아직까지 아니죠. 네, 개인 이름을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네. 지난 어제도 사무실 들어갔더니 어느 한 분의 현금 내역을 쭉 뽑아놨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해서, 필요해서 뽑아달라고 요청을 하면, 우린 현금 내역도 이름만 치면 뭘 했다는 게쫙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활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스마트 요람이 상당히 유용하게 아마 쓰질 수가 있습니다. 깔면 클릭하고 거기 이름만 치면 연락처하고 가족상, 목장, 뭐 이런 거다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잘못된 게 있거나 교육, 교육장 이야기하면 은 그때그때 바로 이렇게 수정이 될 겁니다. 스마트 요람 설치가 힘드신 분은 사무실에 오시면 어, 설치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7페이지 보시면 유용한 프로그램 소개라고 그랬는데 어, 스마트폰에서 담임 목사님의 원고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어, 광고 없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찬양 듣고 싶은데 유튜브 틀면은 광고가 나오잖아요 저도 우리 부모상 이번주 깔아줘가지고 좋더라고요그 유튜브 벤스 요걸 서 클릭을 하니까 유튜브에 중간중간 광고가 없어요 어, 너무 좋더라 뭐 요런 것들 예,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찬양이 클릭수가 꽤 올라갑니다 아, 네, 단임 목사의 설교 크리스 보다 네, 상위하는 그런 예배도 많습니다. 얼마나 네, 매니아들이 자꾸 생기는지 모릅니다. 아, 그만큼 찬양도 많이 려용하시고 저도 이제는 집에 가면 제 설교보다 찬양을 먼저 듣습니다. 예, 네, 너무 좋아요. 또 실제로 듣는 라이브도 좋지만 또 스마트폰으로 우리게 도 찬양을 예, 들으면 이뭐 열악한 시설이지만 그나마 음질이 썩 좋지는 않지만, <웃음> 나쁘지는 않아요, 들을만한, 정말 은혜스럽게 들을만한 그런 우리 찬양의 프로그램이 언제나 매주마다 업데이트 올라온다는 거 유튜브 치면 새날교회 탁 치면 찬양도 뜨고 어, 뻐덩이 나오는 사람도 그게 또, 딱 뜹니다 <웃음> 마지막으로 어, 성경 아카데미반 이제 상반기 오픈 스케줄 말씀해 드릴게요 여기 유인물에는 좀 빠졌는데, 3월 10일부터, 아니요, 3월 첫 주부터, 3월 8일부터요. 3월 8일이 3월 둘째 주입니다. 3월 8일부터, 우리 기도의 집에서는 기도의 집 인턴십, 스쿨이 7주간 매주 일날 열리게 됩니다. 기도의 집 인턴십은 기도의 집에 대한 이론, 기도의 집에 대한 어떤 그 스플릿, 마인드를 갖는 강의를 한 3주하고, 그 다음 나머지 사주는 기도의 집의 실제적인 예배를 배우는 그 학교를 이번에 라스로는 안 했지만 의욕적으로 이번에 또우에스도선교사와 함께 또 전임 간사들 기도의 집 20명의 스태프들 함께 모여가지고 이 인턴십을 꾸려나갈 겁니다 아마 이번에 굉장히 실속 있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음이 있으신 분들, 기도의 집 예배에 대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 2020년도 기도의 집 인턴십 요 과정을 놓치지 마시고 3월 8일부터 주일날 저녁에 실시합니다. 7주 과정으로 어, 실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3월 10일부터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우리 이 중에서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받으신 분한번손 들어보세요. 꽤 많죠? 네. 우리 예전 리더들 어, 이거는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은 음, 성경 찬반에 대한 기초부터 어, 주, 어, 중급 이상은 아니에요. 예, 일종의... 초급반 수준인데 어, 신앙 전체에 대한 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그 다음에 뭐 우리의 복음이 뭐냐 그 주제가 열두 가지 주제인데 신앙생활에 정말 어, 핵심이 되는 그 주제들을 매주마다 집에서 매일 매일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하일러 와서 그룹으로 나누고. 제 강의는 한 15분 정도 하고, 그룹으로 나누고, 매일매일 집에서 스타디하고. 해서 예전에 했던 분들 상당히 피드백이 좋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아, 별로였 별로, 별로였습니다. <웃음> 손명어서 안 했나요? 예, 좋았 좋았죠? 네. 그때 좋았던 이야기기도 되지, 묻는 거예요. <웃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이제 다른 데서 오시잖아요. 제가 뭐더막 높은 거막 이런 거막 하고 싶은데 그러면 또 중간 사람들 처지니까 그래서 다른 데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우리에게 온 사람들을 한 10조 정도 모아가지고 예수님의 사람을 통해서 좀 공동체 의식도 심어주고 그 다음에 제 강의 때는 강의라기보단 계속 기도사회 해주고 우리 공동체 사랑하게 만들고 이렇게 좀 새롭게 좀 해보려고 그래요 하신 분들도 해도 됩니다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의는 본당에서 할 거고 소그룹은 다 나눠서 할기 때문에 이원 뭐 제한 없습니다. 그렇게 하요일날 7주 과정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반 실행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반 하요일그 과정이 끝날 점에 TEE TEE 반이라고 우리 김창호 모사님이 전하는데 TEE 반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보세요. 제가 하는 것보다. 습니다 이렇게 또 반응 도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모건들을 살펴주세요 아시겠죠 모건들을 해서 예수님 사람 이렇게 또반을 신청하게 만들고 T 반도 신청하게 만들고, 그다음 주일날 지금 성경 가이드 반 끝나면 기도 스쿨 또 주일날 또 나무 목사님이 열어갈 겁니다. 자 이런 성경 아카데미 반을 잘 활용해가지고 어, 모건들을 이렇게 성숙시키는데 성숙시키는데 굉장히 활용을 잘 해주시면 여러분 목장사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일부터 백백 기도클럽이 운영이 됩니다 백백 기도클럽 왜 빨리 안 하냐고 지난주부터 목사님 하시지 이왕 할 사람하고 안할 사람 안할거뭘3을처부터 하시냐고 네, 그는 말을 제 귀에 막 돌아서 돌아서 들려가지고요 <웃음> 제가 한주 땡겨가지고 <웃음> 다음 주부터 바로 100배 100 기도 클럽 가입하게 만들고 예, 기도하게, 새벽 기도도 나오고 요즘 올 만하다도 낮에 기도하러 조금 좀 많이 보세요 다른 교회 인들도 오세요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게 그냥 오시기 바라고 야, 또 감사한 것이 예, 어제부터 우리 나이트워치라고 기도의 집에서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예배하는 예배자가 생겼어요. 우리에게 교인이 아니고, 우리에게 등록한 청년인데, 기도의 지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이 자매인데, 예? 아, 우리게 교인이 아니고, 아니다. 원래 우리게 교인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게 교인이 됐습니다. 예, 아직 자기 엄마도 이번주에 데려오시고,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게 교인이 됐는데, 밤 1시부터 3시까지 예배를 혼자 하는데, 12시부터 와가지고 1시간 기도 준비하고, 그니까 굉장히 예배의 마음이 저 어떻게 했냐고 제가 그시험 참석한 그 에스더 선교사가 같이 또했다더라고 물어보니까 너무 예배에 대한 마음이 확 흘러가지고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나이트워치 오시면 지금 그러니까 거의 이제 24시간 우리 기도의 집이 사실 오픈되어 있는 겁니다. 3시까지 예배 가니까 하 그죠? 네. 백백 기도 클럽 다 가입하셔가지고 밤에도 오시고 밤늦게도 신나이도 오셔도 여기에서